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많이 길어서 파마 머리 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 드라이 하는 거를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파마 머리에요 이렇게 꼬불한 파마 머리고요 샴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제가 이제 좀 발라서 헹궈냈거든요 드라이는 완전히 마르지 않아도 돼요. 이렇서요 롤로 제가 이렇게 말아놓을게요. 이렇게 잘 사르라고 이렇게 말아놓고요. 앞으로. 얘랑 얘랑 반대방향이에요. 여기는 이렇게 말았고, 여기는 안쪽으로 말았고요. 여기 이렇게 조금 큰 롤으로, 여기는 앞에는 조금 큰 롤로요. 이렇게 말아놓고요. 해서 말아 놓으시고요.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앞으로 앞쪽으로. <목소리> 하고 제가 이 드라이 요 롤을 뺄게요.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를 빼서 약간 약한 바람으로 중간 중간에 지금 이 안에를 제가 이렇게 다 말아 넣었어요. 어, 실질적으로 피이 이렇게 좀 길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아서 좀 푸하게 만들어 봤어요, 머리를. 제가 이렇게 파마 머리를, 어, 집에서 드라이를 이용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얌전하게 한번 드라이 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구리 엄마였습니다.